어,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모한테 어울릴만한거 골라줘 오 어, 이거? 오 이거, 어, 이것도 이거 예쁘다 엄마랑 같이 가서 한번 해야겠다 생각은 했었지 진짜? 음. 우와, 동생 덕분에 처음으로 뭐 그러니까. 해보네 <웃음> 동생 덕분에 <웃음> 이점 만점이 몇 점이야 혜리야? 100점! 혜리야? 1리아점 100점! 혜리야? <웃음> 어? 억점! 억점? 와너 언니 차 너? 너? 너 하는 거 아니야? 아니고 아 고르는 거? 응. 허전한 게 좋다고? 응. 그래 허전한 걸로 하자 너말 들을게 엄마, 응? 왜 엄마가 귀걸이를 발톱에했지 <웃음> 귀걸이 발배했어 엄마가 발 진짜 냄새날 것 같은데? <웃음> 있다. 너무 놀러가는날 날씨 너무 좋아서 좋다 그치? 어메이징 어메 a 징 고고 네. 좋 좋아,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 진짜? 와손데 <우와>. 어떤 <웃음> <웃음> 색깔 색깔이 되게 제일 나 오, 네오 정말. 이한색이야. 이모 어때? 이모 봐요? Yeah. 어때? 트색도제야 <웃음> 진짜. <웃음> no. 아, 너 너무... 사회생활 할수안 단? 블루에서 파색 <웃음> 어. <웃음> 에서 <사회생활에서> 남색 계열을 좋아해. 정말 가할안 커플이야? 어 커플이야. 둘이서 봐 같이. 와우. <웃음> <오우. 웃음> 또해수있아기나어 응. 응. 응. 응. <웃음> 어, 그럼요. 아기리랑 친구야, 친구. 친구야. 아기 뱃상 뱃살, 아기 리랑 벌써 찾아어 잡혀 가지고 착하다는 거야. 응. 길가안 무섭지? <웃음> 한 바퀴 더네그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 I'm so beautiful 한번더이어안어안어이 마지막 기회야 해리야 성공했습니다. <웃음> <오, 오>. 아, <웃음> 우와, 우와. 어머 어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잽싸게 아아게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잽싸게. 팔배다 테리야 이제 와 내려와. 아니야 가도 위너. 왜신호을 받는 감사합니다. 들어가서서 드셔요. 무슨 꿈을 꿨 누가 그랬어? 엄마가 그랬어? 엄마가? 그래 엄마가 그랬구나. So beautiful